어떤 원인이 있으면 슬퍼하게 우주가 프로그램 해놨어요. 이런 일을 겪으면 빡치게 해놨어요. 이런 일을 겪으면 서운하게 해놨어요. 여러분이 그거를, 이거를 마음대로 나는 없애버리겠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인과법 자체를 거부하시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랑 싸우지 마시라. 슬프다. 슬픈 감정 갖고 가시라. 막 분노 감정. 시기 질투. 내가 명색이 보살인데, 다른 보살 질투하고 있어요. 내 이래서 쓰나. 저는 안 그렇습니다. 질투합니다. 어이 질투도 못해요.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질투도 못해요. 어떠세요? 비탄, 내가 좀 비탄에 빠지겠다는데 뭐, 뭐가 문제예요? 그쵸? 문제는, 그,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, 왜?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저는 알았거든요. 어떻게 할수 할수 있을 줄 알았을 땐 저도 통제하려고 그랬는데,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게, 이걸 통제하는데 들인 시간 그거 대비 통제되지도 않고, 열심히 분노를 억누르다 마지막 죽을 때 열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. 그럼 이게 인생이 의미가 없죠? 죽기 전에, 야, 물좀 가져와라, 안 가져와요. 아, 이, 이, 이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이게,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그러니까, 인과법에 작동되게 그렇게 설계가 돼서 작동하는 거를 내가 누르고 살았다는 게 뿌듯하신가요? 전 일생 탐진치를 안 느꼈습니다. 하느님이, 어, 그거 느끼라고 준 건데, 그럼 뭘 와보실래요? 그러게요. <웃음> 저는 그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죠. 이, 이해가 안 되시지 되시, 않죠. 어려운 얘기 아니죠. 그동안 종교나 이런 데서 계속 억누르는 것만 가르쳐요. 다 억누르니까 다 우울해져가지고, 다 아, 지금 종교 그러면 거의 무슨, 저, 제 애고는 죽었습니다. 죽었을 리가 있나요? 거문은 입고 다닌다고 죽은 것 같으세요? 제 애고 죽었다고 이 신부님들 거문은 입고 다니시잖아요. 에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. 그렇게 성취행을 하고. 아니요, 에고가 안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야. 내가 왜 죽어? 그렇게 덮어놨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야. 나 여기 있어! 라고 에고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? 말이 안 되는 소리야. 탐진치 갖고 가야 돼.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연구하는 시대는 끝났고요. 탐진치를 지병처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동안 잘 쓰고 갈 거냐를 연구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. 기존 종교가 지금 여러분 한 2,000년 공들여서 보여주고 있어요. 막는 건 실패다 라고 <웃음> 이해 되세요? 실패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서가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교황님이 그랬어요. 안에서 성추행 막 바티칸 신부들 지금 막 난리가 아닌데 그 교황님이 사실은 이게 이런 말씀하신 게참 저는 무력했습니다. 이 모든 건 사탄 탓입니다. 그래서. 사탄한테 진 거죠, 그러면. 아마게돈에서 진 거죠. 자, 바리세파가 1차 실패했던 거예요, 예전에. 기독교적으로만 봐도라도. 바리세파가요, 욕망을 누르는 방식으로 하다가 예수님한테 지적당하고, 니네 그런 식으로 절대 천국 못가 했어요. 그래서 교회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답을 딱 주셨습니다. 성령 받아라. 성령 받고, 성령 만나지 않고 답이 없다. 그러니까 그사람들 탓하지 않고 뭐 어땠어요? 그 죄성을 탓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. 성령을 받으면 니네가 살 거다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태양이 안 떴는데 우리끼리 별뭐 해도 태양 떠야 끝나요, 여러분. 아, 태양빛에 몸 녹여야 끝나지 추워 죽겠는데 밤새 뭐 별... 원시시대 여러분, 밤새 뭐 불도 없을 때 어땠을까요? 아, 별 지랄 다 해도 해 떠야 끝난다니까요. 아, 해 떠. 그런 기분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에고가에고들끼리 뭐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욕망을 눌러볼까?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터집니다 함부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폭식을 부르죠 뭐 과식 정도도 아니고 폭식을 불러요 왜 눌렀잖아요 지나친 다이어트는 <웃음> 누르면 터지는 게 원래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이, 어, 저 사람은 욕망이 없으세요. 저는 항상 그럴리가요. 보이지 않는 뭔가 어둠이 있을 겁니다. 저도 지금 제가 막 점잖아 보이죠? 점잖아요. <웃음> 네, 어둠이 있죠? 근데 네, 저는 어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, 뭐냐면, 아니, 사람이니까 어둠이 있죠. 다 있으시죠. 근데 저는 실험하는 게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느냐, 저는 포기했어요. 죄송한데 그 어둠을 없앴다는 분들한테 그건 가서 배우셔야 돼요. 어둠 없애는 법은. 저는 그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밝게 살 거냐를 연구하고 있어요. 그 지병 안고 어떻게 밝게 살 거냐. 가는 날까지 오히려 육바람을 더 훨씬 수확해서 갈 거냐.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요걸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육바람을 그렇게 많이 닦으셨나요? 하는 소리 듣는 게제 소원입니다. 이게 뭐 부자나 막 이런 비상 같은 거 있죠. 한의학에서. 한약 재료 중에 이런 거잘 쓰면 약입니다. 어느 선 넘어서면 독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똑같아요. 지금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법제해 가지고 약 독을 약이 되게 쓰느냐 요거기 때문에 저는 존재를 인정하시라. 본인의 안에 있는 탐진치를 허용하시라. 비탄에 빠지고 막 스스로 못난 모습 다 인정하시라.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양이 안뜬게 문제지. 지금 태양 안뜬 중에 서로 뭐 어떻게 어떻게 뭐힘 그 해보는 거는 꼼수 부려보는 거 어차피 답이 아니다. 탐진치를 눌러보, 눌러보려고 하는 것도 다 꼼수일 뿐이다. 태양 띄워라. 성령 받아라. 예수님은 간단합니다.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한테 성령 쏴주고 다니라. 성령 세례만 하고 다니라. 그게 답이다.